안녕하세요. 주식 해피엔딩 시나리오의 리오입니다. 오늘 장중에 강세가 있었던 전기차 경량화 관련주에 대해 알아볼게요. 최근 완성차 업체들이 친환경을 위해서 전기차 경량화에 주목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차량 경량화를 통해서 주행거리와 주행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전기차 경량화 관련주 정리입니다. 종목과 내용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대호AL입니다. 알루미늄 코일 관련 사업을 영위 중이고 대호AL은 차량 경량화용 알루미늄 압연판제 국내 유일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차 차량 경량화를 위한 알루미늄 소재를 개발해서 납품한 바가 있고 히트 프로텍터 등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상승이 나왔습니다. 고가는 23%입니다. 다음 종목은 에코플라스틱입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이고 플라스틱 범퍼 분야 국내 1위 업체입니다. 먼저 최근 3월 10일에는 전기차 경량화 핵심 기업으로 부각되면서 장중상한가 4월 12일에는 자동차 경량화 추세 속에 전기차 부품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고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보여진다는 소식에 고가 23% 상승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이 100조원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소식에 플라스틱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강세였네요. 다음 종목은 한주라이트 메탈입니다. 한주라이트 메탈은 자동차 경량화 부품 등 미래 모빌리티 특화 제품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월 11일에는 글로벌 자동차 경량화 부품 수요 증가와 함께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전망된다는 소식에 상한가 마감 5월 3일과 4일은 초경량 차체, 전기차 부품의 독보적인 기술력이 부각되면서 연이어 상승이 나왔습니다. 한주 라이트 메탈은 VVIP 기존 추천주이고 70% 상승 나왔습니다. 최근 4월 24일부터 낙폭가대에 재추천했고 최대 27% 상승 나왔습니다. 다음 성우하이텍입니다. 성우하이텍 역시 자동차 부품업체이고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범퍼레일은 경쟁사가 없고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우하이텍은 자동차의 차체와 차량 경량화에 대한 제품 특허를 늘려나가고 있는 중이고 최근 4월 12일에 경량화 부품 수요 증가 기대로 고가 27% 상승 나왔습니다. 다음 아진산업입니다. 아진산업도 자동차 부품 관련주이고 부품 경량화 기술 연구 개발 중입니다. 성우 하이텍과 함께 4월 12일에 고가 16% 상승 나왔습니다. 다음 조일 알미늄은 알루미늄 관련주이고 2차전지 양극방 및 차량 경량화 핵심 소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양폴리는 스폰지 제조, 가공 및 판매 사업을 영위 중이고, 자동차 분야 다양한 경량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MS 오토텍은 자동차 부품, 전기차 관련주이고, 주형 및 금형 제작 중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자동차 경량화 제품의 핵심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기차 경량화 관련주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